저는 20종류였거든요. 네. 근데 핵산의 단위체는 그 여덟 종류가 있어요. d n a 네 종류, r n a 네 종류. 아. 여덟 종류. 그렇군요. 그는 아니 책에 별로 중요하게 안나왔는데 문제집에 이분자 대박이나오죠 음. DNA는 구조가 인산 아, 일단 d n a 든 r n a 든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하고 다 1대 1대 1로 그래요. 음. DNA는 인산하고 당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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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아그 타이밍이라고 있어요. 타이밍 어, 그렇군요. 맞죠? 어. 얘네때문에 다달라지는거예요 그래서 유라실이 있으면 RNA이고 DNA가 있으면 타이밍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그 누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냐면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는데 그러 임산? 동그라미 인산이라고이 육각, 육각형을 당이, 단, 당이라고 그러고 몰라 어, 하지? 네모를 연결하기요. 연기도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. 네. 그중에서 뭐 이렇게 있고 인산 아, 그리고 결합 방법은 인산이 그 당으로 렇 결합돼요. 당으로 가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음. 주문 단위체가 인산당염기 그래? 인산당염기 이렇게 세가지 구조로 되어있는 아, 핵산의 기본 단위체 오. 차이점을 가면 이제 어 차이점은 일단 dna는 그 뭐냐 d n a 의 염기구조가 달라요 아요 <웃음>